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상해 직후 장골 동맥의 동맥류가 발현되어 한달뒤 파열되어 사망하였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 가합 594166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우발적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맥류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동맥류의 증상이 바로 발현되지 않았다가 이후 동맥류의 증상이 발현되어 점점 그 증상이 심화되다가 결국 좌측 장골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망인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굴러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맥류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동맥류의 증상이 바로 발현되지 않았다가 이후 2013년 7월 18일 L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을 무렵 동맥류의 증상이 발현되어 점점 그 증상이 심화되었고 이후 2013년 7월 27일 전북대학교 병원에 방문할 무렵 좌측 장골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망인의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년 6월 22일 외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은 장골동맥의 동맥류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동맥류의 경우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J병원과 K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왕인이 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왕인의 동맥류를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맹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주로 신체의 좌측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좌측 어깨 통증 좌측 요부 통증 좌측 다리 통증 이는 f y 사건 사고 당시 신체의 좌측 부위에 외상을 입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인 바 망인이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단받은 좌측 장골 동맥의 동맥류 파열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장골 동맥 동맥류를 발생시킬 만한 별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망인의 좌측 장골 동맥 동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진료기록감정서에 따르면 동맥류 파열에 의한 후복막각 출혈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맥류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동맥류의 증상이 바로 발현되지 않다가 전북대학교 병원에 방문할 무렵 좌측 장의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진료기록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맹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